자, 아홉 번째가, 네. 7, 8, 9, 1이째0번째네 그죠? 자, 열 번째 DB다. 열 번째 DB는 우리는 인연궁합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복잡한 것이 많이 관련돼 있어갖고, 실질적으로는 나중에 천풍지풍이, 천풍지풍이 들어가야 될 그런 인연법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가 간단하게만 우리가 수리사주에서는 가르치 준 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천지인 인연법에 있어서 숙명의 인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놨기는 풀어놨는데 이것을 풀어놨는데 여기 들어있는 인연법에 의해서 인연궁합이 그래서 예를 들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 사업이나 장사, 사업이나 장사, 뭐 단체 이런 데서 인연관계를 풀 때는 이것이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는 업장과 업연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애군까지 풀려져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의 인연궁합은인연궁합이 좋다 인연궁합이안 좋다 운영감이 적당하다 이까지는 우리가 다 풀어져서 이런 성향은 어떻다까지는 배웠는데 여의에 놓는 것은 어떤 없, 없던 인연이 어떤 업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가 이것을 우리는 풀지를 못한 거야. 그것을 풀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업이나 장사를 고 외부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볼 한다든지 장사를 해 갖고 동업을 한다든지 무슨 거래 관계가 있어 갖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자 할 경우에 이때는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그 사람과 내 사이에는 어떤 인연관계가 있고 어떤 업장이 있고 어떤 업장을 이거 없애게 되면 애군이 뒤따라올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풀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근본은 실질적으로 인연법은 적으시지만 은이 내용에 들어있는 것은 천풍지풍의 인연법이다. 천풍지풍의 인연법에는 우리는 결국에는 천년 우리가 천년과 우리는 지연, 천년, 지연, 인연으로 이어진 인현, 인현궁합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천년궁합, 인연법이지만 이건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 궁합이다. 그래서 이런 인연관계를 우리는 풀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면 인연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맞고 그저 사람과 내 사이에서는 어떤 그 악연이 잠재해지고 있고 어떤 인연살이 그게 끼어 있다는 것까지 이렇게 우리가 풀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부분은 숫자 풀이 인연법이 들어있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운세궁합 플러스 우리는 전생궁합 플러스 인연궁합 이거는 내가 살아가는 거 그지? 전세가내머릿 속에 들어있는 거. 이거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쿵합들을 우리 세 가지를 우리가 풀어 낸 거예요. 이해되겠지? 세 가지 이거. 그러면 이것을 사이에서 이런 성향도 있대. 이런 인연 구합에는 우리는 성향. 자, 뭔가에 대한 이걸 힘이기 때문에 뭔가. 이 운세는 자기가 타원한 것이기 때문에 타는 흐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만 이거는 자기가 힘이라 했잖아요 그치? 숙명은 힘이라고 그랬지? 힘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다는 그것이 여기에 이념작용을 하고 있는 거야이사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켰나자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은 이사람은 하늘같이 맞춰야 된다 했을 때, 그치? 그럼 이산에 돈 벌어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노? 열심히 돈안벌어가더라도 열심히 용돈 주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그럴 때, 그렇지? 갈수 있지? 그래서 이것은 인정법입니다. 이 속에 우리는 저전북지풍의 인연법이 있는 애군과 업장을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업변을 풀어낸 업변을 그래서 우리가 이 인정궁합과 이를 보게 되게 되면 여기 전선궁합까지는 부부 사이에서 풀면 정말로 똑같아. 아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요인연궁합은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뭔가 일이 주어실 때는 형상이 막 그대로 보인다는 거다. 아니? 그러면 누구말더나? 똑 내가 갚아야 될 사람. 그지? 이것을 보게 되면 내가 갚아야 될 것도 대충 뭔지를 알게 된다. 갚아야 될 사람이 내나라 하면 그 집은 어떻게? 상처이지 뭐. 그지? 죽어갚아야 되는데 내나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순탄해지겠나. 이것이 우리는 인연궁합이다 그래서 이세 가지 우리는 궁합만 본다면 우리가 이 결혼 상담도 우리가 아주 쉽게 할수 있는 거야. 그지? 결혼궁합 상담도 이세 가지만 해도 충분한 거야. 여기에 우리가 조금 나아가서는 내 실력을 발휘 갖고 빚쟁이 궁합 그게 난가나야 여러분들이 이제 또 상담하러 올 거잖아. 그게 또 감성궁합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유형궁합 이런 거. 이? 이런 것은 내 몫이 남아있어야 그 사람 이거 보고 또 상담하러 올 거잖아. 보따리 다털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상담할 게 없잖아. 그 시스템이 너무 이게 또 그것에도 문제고 근데 그 일반 사람들 그거 설명하면 머리가 띵해서 몰라. 사람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자기가 궁금한 것, 단한 개가 궁금하지. 온갖 것 궁금하지 않느냐. 그러면 상담하러, 가, 상담하러 온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상담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뭔지 아나? 맞아. 에이, 참말 참말로. 에? 포인트. 포인트. 네? 한 개다, 한, 한 개. 한 개를 가지고 한 시간을 푸느냐. 20개를 달아놓고 한시간에 푸느냐 그러면 한개를 놓고 한시간에 푸는 사람이 상담 최고 잘하는 거야 그 사람은 그것밖에 알려고 하고 있지 않대 다른 건다잡동상이 말이야. 생각을 해봐 내가 근데 나는 알고 싶은 거 요건데 요것만 가르쳐주면 되지 왜 쓸데없는 걸 가르쳐주면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야 나는 가서 지금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없는데 너가이금 귀신지 어떻고 이거 완전히 웃기는 이야기 이거 사기지, 뭐, 이거 되나, 이거. 그러면 상담 안 되는 거야. 딱 한, 한 개만 하는 거야. 그거 한 개만 갖고 파고 들어가는 거야. 나 지금 저 뒤에 또내걸 짜는다, 임마. 그 하면 마어마거다고 그랬지. 다 알려주려고.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다 설명하려고. 그래갖고 시간만, 서른 시간 걸리갖고. 해서그 사람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뭐 듣고 간지도 모른다, 이만해 그래, 그, 이한 거. 그냥 그네 쓰두 시간 하고 이제 그 동안에 내가 알던 거두 시간 해갖고 네 시간 동안 했는데 돈 거란 그거 이삼만원받으려고그네 시간 동안 앉아갖고 하는데 그런데 듣고간 사람은 2만원이약값는 거야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뭐 그래서 공부하러 올때 하루에 한 개만 하면 돼두개세개 개 하는 거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 절대 안 하신대 집에 가서 공부도 안하는데뭐 괜찮아 아 어, 하긴 하네. 아니, 머릿속에 여운 사람 치고 나다여고 있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 내가 네. 봤다. <웃음> <웃음> 자, 자우지간 어. 이렇게 이승영달 보인다. 조카파도 깨뜨렸어요. 조카파도 깨뜨렸잖아. 깨뜨렸잖아. 깨뜨렸어. 그래서 우리는 단한 개만 설명해단한 개만. 이걸 갖고 그 사람이 질문할 거 없을 때까지 완벽하게 대답하는 거야. 한 개만 갖고 뭐 진로 하게 되면 아이 때부터 커갈 때까지 진로만 갖고 하는 거야 야가 어떻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고 지금은 어떻게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앞 뒤에는 어떻게 가야 되고 이것만 갖고 해야지 웹숙명이 어, 어떻고 업장이 어, 어떻고 뭐 가서 뭐 기이 거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알겠지? 니네 말한다고 해갖고 뭐. 숙명은 뭐고, 업장만 이거 궁합 테스트 한는데전세공합 하게 되면 전세공합 하나 갖고, 니는 어떻게 하고, 생활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그것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온갖 것다 설명하려고 한다, 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뭐야? 칠순녀가 뭔지, 팔관문이 뭔지 누구 알아, 그지? 아무것도 모르지. 갈매기 그리나는데, 이게 뭐, 갈매기, 무슨 갈매기인지 아나? 갈매기 딱 그리면, 갈매기 한 개만 그리는 거야. 다른 거, 한니 필요 없는 거야. 두 개, 세개알려고 하지 말아, 전쟁 공업 하면 전쟁 공업 다 하고 이렇게 빠지가 있으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거야 그런